안녕하세요. 자누스입니다. 오늘 자소일의 첫번째 리뷰 시간인데요. 역시 오늘 첫번째 리뷰는 역시 만년필입니다. <웃음> 제가 전에 공지 올렸을때도 만년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만년필 리뷰를 많이 할것 같다 했는데 지금 제가 만년필이 한 17자루 정도 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7번 리뷰할게 있다는거죠. <웃음> 첫번째로 리뷰할 것은 이파업 카스텔 나이띵크 만년필입니다. 지금 얘가 초점을 못잡아서 못 지금 전체적으로 글자 같은걸 못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 세세한 부분은 못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말이죠 초점을 더럽게 못잡아요 카메라가 좀 핸드폰 자체가 좀 오래된거다보니 세세한거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나이팅금 크 만의 제가 2800원을 주고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샀고요아 말고인다 <웃음> 평소에 말을 안하고 살다보니까 말이 덜깃고있네요 일단 2 8 0 0원을 주고 이걸 라이팅크 만년필을 샀고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문자용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입문자용은 도저히 아닌 것같고요 일단 요거는 출시기념으로 카트리지 두개와 컨버터까지 포함해서 팔고 있습니다 28,000원으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팔 때는 그랬어요. 일단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일단 여기에 지문이 찍혀 있어요. 라이팅카 만년필을 한 번이나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에 지문 모양의 3D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되게 고무, 고무 패킹처럼 되게 그 고무 패킹처럼 미끌림 방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안에 보시면 이쪽은 플라스틱에 플라스틱 그래서 되게 미끌미끌거려요. 손에 그 마른 상태로 만지면 미끌미끌거렸는데 이쪽에 이공호패킹이 이쪽에 딱 걸리면서 꽤나 미끄럼 방지가 되거든요. 미끄럼 방지가 돼서 이걸 노린건지 모르겠지만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형적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촉이 살짝 휘어져 있어요. 다른 것보다. 저만 그런건지 모르는데 이 촉이 살짝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게 약간 이런식으로 무조건 눕혀서 쓰는 것처럼. 조금 휘어져 있는데 딱히 이거는 만년필을 자주 써보신 분들이라면 딱히 상관없이 잘, 쓰수, 다, 잘 쓰실 잘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지금 세번째 찍고 있는데요 첫번째는 너무 안좋아서 제가 삭제해버렸고 두번째는 모르고 실수 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갤러리 정리하다가 <웃음> 근데도 말이 꼬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클립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원래는 이게 일체형인데 요거는 이런식으로 클립형이 되는데 이거 오래되면 좀 빠질 것 같은데 오래되면 빠질 것 같은데 어찌될지 나중에 모르겠네요 일단은 요게 크... 크기는 약이 정도 약한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파버카스텔 이쪽에 파버카스텔 글자가 새겨져있는데 잘 안보여요 검은색이 검은색에다가 그냥 우후 파여있어서 자 그럼 촉쪽은 초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살짝 휘어져있고, EF촉입니다. 그리고 촉은 또 더럽게 못 맞추네요. 여기 구멍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초고에 보시면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기 일단 이렇 되어있고, 여기 따다닥 뭔가 이렇게 점이 막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EF라고 적혀있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꽤 예뻐요. 꽤 예쁩니다. 이쪽에 그림도 그려져 있하는데꽤 예뻐요. 파브카스 때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꽤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살펴보시면 잉크가 언제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잉크가 문네요. 세고 있는 거 아니겠지? 일단 안쪽을 보시면 이쪽에 저는 컨버터를 쓰고 있습니다. 컨버터를 여기 컨버터를 쓰고 있고 그다음 마지, 마지막으로 이쪽 안쪽을 보시면 오 oh, 예쓰 yes. 이쪽 안쪽 <웃음> 여기 안쪽을 보면 이쪽에 안에 철집이 박혀있어요 철간 같은게 지금 약간 어두워서 잠시만요 네 어두워서 제가 스탠드를 켰어요 이쪽에 안에 보시면 이제 보인다 이쪽에 안에 보면 지금 철간 같은게 박혀있어요 이게 완전히 플라스틱 몸체로만 되어 있으면 꽤나 가벼울텐데 이런식으로 안쪽에 철 철강 같은 걸 박아놔서 꽤나 무게감을 줍니다. 그러 그러니까 필기할 때도 꽤나 좋고요. 일단 지금 제가 어디서 잉크를 었던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잉크가 어디서 나온지부터 확인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이 만년필은 일단 만년필 을좀 써보시고 어느 정도 디자인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년필 한번더 사고 싶다 하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꽤나 좋아요 이거. 일단 전 E F 쪽인데 F 쪽도 있고 E F 쪽 F 쪽. 까지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이 만년필 자체는 꽤나 좋아요. 파워카스텔에서 판매하고 있고 2 8 0 0원이 저렴한 가격까지. 일단 저는 그 출시기념으로 카트리지 6개 든거 파란색, 검은색 두 개를 받았고 컨버터까지 받았는데 일단 그 재고가 소진 시에는 제가 그때 인터넷에 본 걸로는 재고 소진 시에는 일반 박스 그러니까 요 몸체랑 컨버터 하나 카트리지 검은색, 파란색 두 개씩 한 개씩 주는 거 그걸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 그걸로 해도 개이득이에요, 솔직히. 요컨버터 자체가 거의 5,000원이 넘으니까. 파워 카스트럴 말더라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일단 5,000원이 넘어요, 웬만해선 일단 그런 이 고급형인데도 그만큼 주니까 꽤나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만약에 또 사고 싶은사 일단 만년필 자체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거 사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일단 요거아 그리고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색깔이 검은색 검은색, 핑크색, 파란색, 하얀색이 있어요. 일단 그 색깔을 고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